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아직 세팅 중, 예? 아직 녹화 중이라 세팅이 문제 있어. 소리 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헌트 쇼다운 하면서, 어,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놀아보도록 하죠. 하, 아, 게임 영상에 이제 집중이 되기 위해서 페이스 리그는 켜지 않았습니다. 음. 아, 오늘 태풍 링링이 뭐, 오고 있는데. 어 밖에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어요. <웃음> 그리고 게임 내에서는 총소리가 어마무시하게 들리는군요. 아자 이거를 하는 법을 다 까먹었는데요. <웃음> 키가 뭔지 좀 여기다 키 커스터마이즈 아, 키를 좀 보고 가야겠어. 저거 다크사이트... 아, 2로 보는 거였니? 다크사이트 2로 보는 거고 양방향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못본 사이에 어, 굉장히 많이,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뀐 것 같은데요 헌트쇼다운 1.0버전으로 이제 정식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웃음> 어우,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졌고 원래 예전에 할 때는 엄청 버벅였거든요. 이런데 잠깐만 봐도 버겨, 버벅였는데 게임 사양에 아니, 컴퓨터 사양에 맞지 않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주 많이 <웃음> <웃음> 이렇게 때려 죽이는 소리도 다른 플레이어들은 다 듣기 때문에 이게 왜 인형이 있냐?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용병은 무료로 고용한 용병이라서 앞에 헬라운드 있는데? 일로 온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제가 지금 여기 있군요 하 이가 뭐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참 1번에 컴뱃덱스가 <웃음> 있고요 2번에 <웃음> 로메로 핸드캐논이 <웃음> 아, 있네요 그리고 퓨즈 이거는 뭐불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 이스트 쪽 105번 쪽에서 105번 방향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쯤에서 놀고들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일단 너무 오랜만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네. 일단 존버하면서, 오, 뭔 소리야? 어디서 나 소리야? 앞쪽 같은데? 음, 왼쪽에서 늘리는거 보니까 저쪽 맞다 대로 라이브스톡 저쪽에서 헌터끼리 싸우나봐요 흐아... 어, 어머1일 뭐 <웃음> 도전 과제도 생겼네요. Get the wellspring activated in quick play 3 time. 아... Quick play라고 이제 그냥... 맵에 10명 딱... 서로 이제... 싸우고 싸우는 어, 그런 게임 모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세번 해라. 그거 고 Weekly Challenge... Kill i m o t a l 이모. 이모레이터? 이모레이터 40킬? 이모레이터가 뭐지? 보스터 이름인가? 아, 일단 움직여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공짜로 고용한 용병이기 때문에 죽어도 뭐 여한은 없습니다. 까마귀! 우리 내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이 게임은 이제 쌉고수가 아닌 이상 자, 아, 여기 야네마이가 있네. 지금 솔로로 플레이하이 게임은 이게임 한 명도 안 지나갔나 보군요 오우 oh, no. 피해 다닐까? 장거리에서 뭐가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딱 총도 없을 뿐더러 아유 말을 깨워버렸어 아, 벌벌벌. 벌, 벌. 어. 까지는 안 쫓아오네. 그래서 단수 한번 먹어 봅시다. 이게 쌉가는 겁나 쫓아 오네. 저도 대로 라이브 스톡 저쪽 으로 가 볼까요? 저 기서 총소 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 는데, 예, 이상한 것도 있 고. 반서가 이쪽에 있고 75번 방향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군요. 아 너무 막 하다보면은 숨어야 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주워듣기도 하고 실제로도 게임 하다보면 은 그래야 될것 같은데 흠 사방팔방 뚫려 있으니까 딱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또 물론 사람들이 안 왔네요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딴 데로 가자 아이, 운다고 저게? 여기까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총소리가 <웃음>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로 안 지나갔단 말이야? 엘리스팜인가 아니면 포트리커인가 저둘 중에 하나에서 싸우고 있나봐요 거기나 뒤통수 칠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웃음> 이러다가 뒤통수 맞거나 내가 전방에서 그냥 어? 에임 고자라지지 즉 뒤지겠지지 제놈 뭔데 이렇게 벌레 있냐? 이거 터뜨리면 벌레 나오나 보다 아 이거 있네 한방에 한 방에 뒤졌다고? 도끼 한방에 뒤진다고? 그렇구만 엘리스팜에서 싸우는 중이다 아... 여기구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거미를 잡아 불었어 저것도 지금 위에 거미말고 다른거 잡는거 같은데? 이거 문을 열고 간거구만 플레이어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다들 저 거미 잡는 데서 싸우고 있네 아 저기 가보고 싶은데 저기 일단 플레이어들 구경을 하러 이둘다틀려서딱70딱 어, 동쪽 여기 거미 잡은 데서 싸우고 있던 거였어 어, 이것도 잡았네. 야, 굉장히 위험한 걸. 여기는 이게 아예 뻥 뚫려 있는데. 제제 이름이 뭐 뭐지? 오세신 오세신? 야, 정조준 할때 숨참는 연출이 있네요, 여기. <웃음> 아,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엘리스 팜 가볼까, 그럼? 아, 이거 숨어있을텐데. 아직 안 먹었다, 거미. 안 먹었어요. 베니싱만 끝내고 먹었다. 한명 먹었고 이제 저 천둥번개 치면서 바운티 갖고 있는 사람 위치가 이제 나타나죠. 저쪽인데 저 어디선가 밖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웃음> 처음봐 써볼까? 근처에 있어 어떻게 까마귀 날아. 둘다 먹어버렸어 아 저게 몬스터 발자국 소리인지 저게 사람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냥 아, 이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좀 쫓아가고 있나보다. 계서 엄청 싸우는데, <웃음> 뭐야? 반짝반짝 하네 가고 있네. 벌써 <웃음> 도망가고 있네. <웃음> 나도 절로 가볼까? 도망가는 중이었어. <웃음> 러른 쫓는 애를 도망치는 애를 쫓는 쳤네. 에, 가는 사람들. 시기를 해볼까? 아, 구경도 못했는데 쩔 버스라서 아, 아, 아, 아. 어.. 다 도망쳤네요 이러면은 5분을 딱 주면서 니도 빨리 안 나가면 뒤진다 이렇게 여기서 대기타다가 씨 오는 애들을 다쏴 죽이는 거 아니야 저거? 한번 확인을 하셔 가볼까요? 嗯,嘿。Okay. 무료로 가져온 애인데 그냥 죽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쪼보같이 플레이를 했을까 정상인이면 나갔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면 은 정상인이라면 나갔다 에이 아깝다 고 그냥 빨리 스키마로 갔다 얼마 여기서 총을 쏴서 나를 노리진 않겠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총을 단한 한 발도 못 쏴보고 끝나는 게임이 있다? 아 일단 최적화 좋아진거는 굉장히 좋네요 하 이런 게임 하지 말고 옥시즌 낫 인클루디드 그런거나 하러가자 아 샷발도 안좋은데 뭐하러 이런 게임하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